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돈이 휴지되는 결정적 순간, 지난번 1부에 이어서 오늘은 2부 은퇴자산 편인데요. 은퇴자산이라면 어떤 상품들이 떠오르나요? 연금저축, 펀드, 또 연금저축, 보험, 그리고 IRP, 그리고 변액연금 같은 상품들이 떠오르죠. 상품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히 초장기 상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납입기간만 하더라도 10년이 넘죠, 대체로. 또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생각하면 수십 년입니다. 그래서 은퇴자산 같은 경우 정말 인플레이션, 돈 가치 하락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은퇴자산만큼 자칫 잘못 판단하면 돈이 휴지 되는 결정적 순간을 나중에서 알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죠. 자 복습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휴지된다고 하면 국가부도나 또 하이퍼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면 외부요인이다. 또 내가 감당하기 내개인역량으로대처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 같은 외부요인보다는 외부요인과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내 돈을 휴지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특히 장기상품가입 오늘처럼 은퇴자산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처럼, 장기 보유 자산은 최소한 체감 물가 이상으로 불려야 한다. 체감 물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나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물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체감 물가, 시장 장바구니 물가, 대체로 3%에서 3.5% 이상은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지난 1부에서는 여유목돈, 은행의 장기 보유, 목돈을, 여유 돈을 은행에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 자체가, 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칫하면 돈을 휴지 만들 수 있다는 라 말씀 일부 해드렸고, 이 동영상 끝에 또 링크 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2부 은퇴자산 편입니다. 은퇴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저축, 펀드나 보험, 또 IRP,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이런 등등 있죠.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은퇴자산을 가입하려고 검토 중이거나, 또는 반대로 이 같은 은퇴자산에 다 돈을 넣었어요. 납입 완료하고 이제 연금을 받을 때를 기다리는 연금개시를 앞둔 분들은 정말 이 방송 꼭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연금보험 은퇴자산들이죠. 은퇴자산 가운데 특히 연금보험 연금개시 시점은 가입일로부터 대체로 20년, 30년, 40년 아주 초장기 상품입니다. 제가 연금보험을 오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왜냐하면 연금보험은 상품설명서를 받아보면 나중에 얼마가 적립되고 또 그것을 평생 연금으로 받으면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라 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상품설명서를 통해서 돈이 휴지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3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길죠. 1990년도 대기업 평균 신입 연봉이 약1 0 0 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30년이 지난 2020년에는 4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4배 올랐죠. 물가가 4배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돈가치가 4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죠. 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도 사립대 등록금 한 학기 15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30년이 지난 2020년 사립대 등록금은 무려 450만 원. 마찬가지로 세배가 뛰었다. 물가가 세배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돈가치가 세배로 떨어졌다. 3분의 1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은퇴자산 장기 상품에 가입할 때꼭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돈이 휴지되지 않게 위해서 세 가지,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보험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금보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연금보험 가입 후 내가 낸 총원금은 얼마인가? 이거 상품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낸 보험들을 상품설명서에서 총 원금은 얼마인가? 두 번째는 요 연금이 직업개시가 되죠, 언젠가. 연금 직업개시가 되면 그때 매달 받는 돈을 합하면 내가 받는 누적 연금액이 내가 내었던 투자금, 즉 원금에 도달하는 기간은 총 얼마인가? 이것을 먼저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확인은 나중에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5% 확정을 해준다는 변액연금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한테도 종종 상담 문의가 옵니다. 가입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건데 그래서 이참에 이 상품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휴지 되는 결정적 순간의 하나의 사례, 구체적인 사례로 모든 상품은 보험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상품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냐 안 맞냐 하는 문제지 그 상품 자체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상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는데 보험료를 매년 달리 5%로 굴려줍니다 자 여기서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5%가 복리가 아니라 달리입니다 초장기 상품 예컨대 30년 장기로 보면 이 달리 5%는 복리환산하면 3%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10년짜리를 10년 납, 10년 뒤에 만기 돼 찾는 이런 저축 상품들을 달리 5%로 불려주면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초장기는 그것과 조금 다르다. 이점 먼저 기억하시고 어쨌든 보험료를 매년 달리 5%로 불이해 주니까 가입과 동시에 나중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지가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 있죠. 가입과 동시에, 동시, 가입과 동시에 연금 지급액이 확정이 됩니다. 5%로 계속 불려주는 금액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망보험금이 꽤 높습니다. 납입기간 중에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불의의 사고, 사망하게 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어떤 거냐 하면 확정된 연금액, 가입과 동시에 연금액이 확정이 되죠. 내가 내는 보험료에 따라서 그 확정연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액의 사망보험금 이 돈이 참 큽니다. 그래서 대체로 변액연금에서 다른 상품들 보면 사망보험금이 이 보험처럼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 두 가지 장점이 있겠죠. 이것이 본인에게 조금 맞겠다. 만약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이 좀 많으면 좋겠다는 분또 가입과 동시에 연금지급액이 확정이 되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 나한테는 좀편안하다 마음이 그런 분들한테는 장점이 되겠죠 자 장점만 있겠습니까? 모든 상품은 또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 비용이 아주 높습니다 <웃음>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면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사업비가 있죠 두 번째는 사업비보다 배꼽이 보배 조금 더 큽니다. 보정료가 더 비싸요. 음, 매년 5%를 불이한 것을 다음에 확정해준다, 확정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또 납입기간 동안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또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보증보험료가 꽤 비싸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비와 보증료를 합한 비용 자체가 여타의 다른 변액보험 상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 결과 두 번째 단점이 나오는데, 납입,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이유에든 중간에 해약을 하면요, 무조건 원금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20년 납인데 20년 동안 보험료를 냈어요. 그때 만약 해약하더라도 원금이 안 됩니다. 대체로 다른 변액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대체로 그때 해약하더라도 원금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0년, 20년 이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상품은 첫 번째 단점, 높은 비용 때문에 납입기간 중에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이 손해다. 이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음,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괜찮겠고 단점에 비해서 아니다 나는 높은 사망보험금이나 필요 없고 또 사업비가 너무 비싸고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원금을 손해보내 좀부담스러운 이런 분들은 또 가입을 망설일 수도 있겠죠 음. 어쨌든 이 상품을 심지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시켜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자 그렇다면 이 상품이 돈이 휴지되는 결정적 순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50세입니다. 50세 여성분인데 10년 납, 10년 납 연금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음, 이 상품이죠. 매월 보험료를 100만 원 낸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총 1억 2천만 원에 원금이 생기겠죠. 자, 이것을 5년 거치하고, 그러니까 10년을 냈고 5년을 기다리면 65세가 되죠. 65세부터 평생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적립액이 1억 8천만 원, 즉 원금은 1억 2천만 원인데 이것을 가입과 동시에 매년 5%로 불러주니까 1억 8천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연금으로 받으면 기본적으로 757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757만 원을 받으면 이것을 매달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매달 12분의 1로 나누면 매달 63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어 제가 두 번째 아까 확인해야 될 상황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첫 번째는 내가 낸총 원금은 얼마냐? 1억 2천 이분. 두 번째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매달 받는 그 연금을 합하면 누적 연금액이 내가 낸 1억 2천에 도달하는 기간은 시기는 언제일까? 자, 그것을 두 번째 보면요. 이분은 16년 동안 즉 81세가 될 동안까지 계속 받으면 내가 낸돈 누적액 1억 2천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가입일로부터 50세 가입했으니까 가입일로부터는 31년이죠. 자, 여기서 제가 문제 나갑니다. 자, 이분은 31년, 가입일로부터 31년째 되는 81세 때 이분이 내었던 1억 2천의 원금에 비슷한, 비슷한 어, 누적연금액이 생깁니다. 제가 그때까지 받은 누적연금액이 내가 내었던 납입 원금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었다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본전일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돈 파는 가게를 꾸준히 구독하시는 분들은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답변 드리면 이렇습니다. 숫자상 액면 가치, 돈의 액면으로만 보면 원금 이상이죠. 그런데 무려 30년입니다. 가입일로부터. 돈의 30년이니까 돈 가치로 따져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손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돈의 실질 가치로 따지면 대략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한 85세 정도는 되어야, 85세까지는 받아야 돈의 실질 가치를 감안하면 본전이 아닌가, 원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꼭 확인해야 할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를 유추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낸돈 이상, 적 납입원금 1억 2천이죠. 내가 낸돈 이상으로 받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일까? 자 숫자 기준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81세까지가 내가 낸돈 원금까지 받는 거니까 82세부터는 내가 낸돈 이상을 받기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의 실질 가치로 따지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86세부터 받는 돈이 이분의 원금 이상이 되더라. 실질 가치를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86세 이후부터 받는 이 돈은 이분이 내었던 원금보다 정말 그때부터 이익일까요? 자,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바로 돈의 실질 가치 측면에서. 자, 이 돈을 요 지금 현재 가치로 단순 계산해 봅니다. 단순 계산해 보는 건 아까 우리가 30년 동안의 등록금, 대학, 그다음에 또 신입사원 연봉 이것을 비교해 볼때약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의 돈가치가 떨어졌죠. 그래서 63만 원을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4분의 1로 보면 16만 원에 불과하고 3분의 1로 보면 21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유식하게 체감물가상승률 3%에서 3.5% 정도로 계산해 보면요. 31년 후 이분이 받는 63만 원의 돈가치는 지금 현재 23만 원에서 또는 2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0년 후 즉 이분이 납입원금의 실질가치를 초과한 그때로부터 받는다라는 계산, 실질가치도 아니네요. 맹목가치, 숫자상 가치를 초과한 원금 이상을 81세 이후부터 받는다고 할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하면 계속 받으니까 이제 10년을 살았습니다. 연금을 받고 40년 후죠. 40년 후 90세 때 이분의 돈가치, 63만원의 돈가치, 현재 가치는 16만원에서 19만원, 10년 더 삽니다. 이제 20년째, 20년째 보면 납입원금을 초과하고 숫자상, 액면 가격 숫자상 납입원금을 초과한 때로부터 50년 후, 가입일로부터 50년 후, 매월 63만원의 현재 가치는요, 11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로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익이죠. 물론 이익인데, 어, 이것을 위해서 중간에 해약도 못하고, 가입해야 할 만큼 심지어 자녀 명의로 가입해야 할 만큼 투자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상품일까 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품이 본인에게 또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입하셔야죠. 그렇지만 투자 측면에서 잘 따져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또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모든 상품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상품이 나에게 맞는지 나의 투자 철학이나 어, 투자에 대한 이해 또 장기 투자에 대한 장기 상품에 대한 이해가 나에게 적합한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매달 받는 연금 63만 원 자, 이 돈에는 연 756만 원, 757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돈은 내 원금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원금이 살아있고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돈 원금 1억 2천이 함께 들어가서 사라지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연 750만원, 월 63만원은요. 원금 1억 2천에 원금 1억 2천을 따지면 6.3%인데 문제는 원금 1억 2천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나오니까 얼추 그냥 간단히만 보더라도 실질 이자가 한 3% 정도 되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달리 5%는 30년 이상 장기 상품을 생각할 때 복리 기준은 3% 정도 대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하고 얼추 비슷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다른 선택을 했다,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돈을 꼬박꼬박 목도도로 모았다라고 할 때, 자, 그냥 장롱에 은행, 적금도 아니고 이자 없이 장롱에 내 돈을 매달 100만원씩 10년을 모았습니다. 1억 2천이죠. 10년을 모으고 1억 2천이 되었던 때는 60세죠. 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60세 때 1억 2천, 이제 하나도 없이 그냥 장롱에 모았습니다. 1억 2천으로 요즘 이제 고배당 상품 제가 중이엄, 중수익이라고 원래도 가끔 예를 들었지만 월배당 ETF 같은 것을 통해서 년 5%로 이자를 받는다, 수익을 얻는다, 배당, 배당수익을 얻는다라는 상품을 예를 들어보면 내 돈은 일단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저변동성이기 때문에 원금도 움직이지만 원금 보존 추구형이라고 하죠. 원본은 움직이지만 시간을 길게 가면 당연히 변동성도 더 떨어지죠. 우선은 이제 내돈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 매년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내 원금이 살아있습니다. 언제든. 내가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이 같은 경우는 연금지급을 앞둔 경우에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지급을 앞둔 경우 제가 이 방송은 제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 첫 번째는 연금이나 또 투자성 상품 은퇴자산에 가입을 검토 중인 분 또는 이미 납입을 완료해서 곧 이었고 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 꼭 기억하시라. 자 실제 사례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이분은 15년 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했던 분입니다. 15년 전에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이분 역시도 10년 내고 5년을 거치한 분이더라고요. 연금 만기금액은 6,500만원, 즉 연금 개시를 하지 않고 그때까지 연금이 적립된 총액은 6,500만원, 이 돈은 해약하면 찾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면 보험에서 콜센터에 지금 만기금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내가 이 연금 보험을 해약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때 대답이, 대답을 듣는 돈이 바로 연금 만기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연금을 캐시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내 돈은 당연히 없어지고 연금을 캐시했으니까 종신연금으로 매월 33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매년 약 400만 원 정도이죠. 자, 이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6,500만 원을 목돈으로 먼저 받은 다음에 한 5%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배당형 상품에 투자한다면 내 돈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 매년 325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년 325만 원 정도.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투자 체력, 투자에 대한 지식 이런 등등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매달 100만 원으로 연금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던 앞에 사례의 경우에서 제가 그 100만 원을 은행 적금이 아니라 그냥 장롱에 이자도 없이 제가 그것을 장롱 적금이라고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장롱 적금에 계속 쌓아두지 않고 예컨대 연금 저축 펀드나 IRP의 주식형 ETF, 즉 투자 상품 펀드로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자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보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제가 어떻든 상관없이 보험처럼 꾸준히 투자하고 심지어 5년을 거치했다면 15년 후내 돈은 얼마가 될까요? 자 이것은 제가 답안 드리겠습니다. 어, 듣는 분들께서 또돈 파는 가게를 꾸준히 구독하셨던 분들은 대략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듣는 분들이 스스로 학습해서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상품들은 예컨대 우리가 베넥보험이나 연금저축, 펀드 또 IRP 등이 같은 초장기상품들은 돈이 휴지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숫자로 찍히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 돈가치, 실질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크게, 넓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첫 번째는 가능하면 주식형 상품, 저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좋다. 이 투자 상품은 제가 주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금보험이라든지 IRP 또 연금저축에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라든지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는데 그 속에서 가능하면 100% 주식형 상품을 운용 가능한 상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짝퉁 변액연금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변액보험에 보면 분명히 변액 투자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주식형 100%를 선택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채권형 펀드를 50% 이상 해야 돼 이런 옵션이 있는 상품들 또 분명히 변액보험 그것도 초장기 상품인데 펀드가 달랑 한두 개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짝퉁 배넥 보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형 상품에 내가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또 어, 펀드 운용이나 주식형 펀드 운용이 아예 불가한 것 이런 것들을 어, 정말 잘 조심하는 게 좋겠다 왜 10년, 20년은 주식형 상품이 기본이 되어야 할까? 그건 역시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부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험처럼 정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세 가지 믿음 늘 말씀드리죠.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것은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식이 오른다는 거다. 근데 어떤 기업을 선택하기 애매하니까 펀드나 ETF 평균에 투자하는 거죠. 경제 전체에. 그것을 보험처럼 꾸준히 투자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세 번째는 은퇴자산들은 연금을 수령할 때 잔액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4%, 3% 룰을 가격에다 말씀드렸는데 총 적립금에서 4% 정도를 끄집어내어서 1 2달로 나누어서 매달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이 있잖아요. 남는 돈을 한4 3% 정도로 계속 운용을 한다면 3%는 높은 수익률 아니잖아요. 3%로만 운용한다면 은퇴 이후에 내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IRP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는데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액보험도 가능하면 투자성 상품을 100%, 100% 주식형 상품을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좋고 나중에 이것을 연금 전환을 빨리 하지 말고 연금을 빨리 받지 말고 중도인출 제도가 있잖아요 그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해서 연금화시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도인출을 이용해서 연금화시키고 나머지 돈을 계속 안정적으로 3% 이상 운용해 나간다면 정말 오랫동안 그 연금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변액연금보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품은 장단점이 있듯이 비과세되죠. 또 앞으로는 점점 우리나라는 세금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한 상품은 절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변액연금에 가입할 때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시켜주는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신 반드시 이 자녀들의 시대는 앞으로 몇십 년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형 투자, 주식형 상품 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웃음> 여러분들은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내 돈이 휴지 안 되는 오늘 2부 이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연금보험을 제가 사례로 상품 설명서에 나오니까, 그게 그러니까 상품 설명서를 여러분들은 잘 판단해야 되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점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낸 원금은 총 얼마? 이것은 상품 설명서에 간단히 나오죠. 그 다음에 연금이 개시된 뒤에 가입일로부터 원금 해수까지, 누적연금 가입일로부터 원금 해수까지 총기간은 얼마? 또 내가 낸돈 이상으로 받는 때는 지금부터 몇 년인가?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은 돈의 실질 가치로 꼭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돈이 휴지되는 결정적 순간 2부 은퇴자산을 함께 공부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